와, 미쳤다. 이, 이건, 이건, 이건 해봐야 돼. 이건 해봐야 돼.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덥다. 아, 브이로그 보면 이런, 이런 각도로 터벅터벅 이렇게 걷는 거 이건가? 얼굴 조금 나오게 하고 이렇게 많이 찍던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지 이후에, 형이 오늘 들어온다 했는데. 아니, 그럼, 빠른 지점 가봐야 되겠다. 찾아야 되는데. <놀람> 형이 혹시 이거 오늘 아직 안 들어왔나요? 어, 라면인데. 이거, 음, 음, 안 들어왔는데? 음, 안 들어오네요? 형이 아. 아. 오늘, 오늘 들어온다 했는데. 서브에라도 먹어야지. 아이고야. 운동 끝나고 이제 로스트치킨 있는걸로 단백질 보충해주면 짱이죠 로스트치킨 진짜 왜이렇게 맛있어? 소보이 닭가슴살 뭔가 이상해요 진짜 부드럽고 와 너무 어? 맛있어 <웃음> 아이씨 아까 CU 두군데를 들려서 트렌드를 좀 따라가보려고 오늘 신상으로 나오는 이거 그 액션 가면 라면을 살려고 했는데 쓰읍, 다른 치정만 찾아봐야겠다 CU 혹시 그 콤라면 중에 오늘 출시됐다고 했던 뭐 짱고 있는 콤라멘 하나님들한테 네. 감어요니다 아니 뭐 어디서 사라는 거야? 오늘 출시했으면 오늘 출시, 출시했으면 오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아, 이해가 안 되네 불행 중 다행인 게 제가 어제 이것저것 좀 트렌드 따라가 보려고 막 이것저것 검색하고 좀 찾아보다가 굉장히 독특한 걸 하나 찾은 거예요 이게 이건데 대마! 대마 막걸리 말이 됩니까? 대마가 불법인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신기하잖아 조금 비싸긴 해요 두 병에 거의 4만원? 왠지 뭔가 한번 마셔보면 술 취한 거랑 좀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트렌드를 따라가면 하는 거죠 뭐. 이것저것 해봐야지 사실 제가 아직 학생이고 뭐 수입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뭐아자 돈도 많이 없으니까 막 트렌드를 하면 보통 사실 의류를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시즌마다 패션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살려면 일단 초기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접근 가능한 선이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PB 상품이나 뭐 편의점에 서 들어오는 제품들이잖아요 뭐 콜라보한 제품들 특이한 것들 이 정도 선이 지금 현재로서는 접근 가능한 단계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찾아본 거였는데 우리 저번에 예, 제가 얘기했듯이 어, 멋있는 인생을 사는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제가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렸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 보통 영어에서는 you are what you eat 이 라는 말이 있거든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우리가 먹는게 결국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먹는 것 뿐만이 아니라 you are what you see here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까지가 본인이 본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내 정체성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좀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최대한 많은 경험 많은 걸 보고 듣고 먹어보고 느껴보고 해야 나라는 사람이 뭘 진짜 좋아하고 싫어하고 맞는지 이걸 알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다도안 했잖아. 오랜만이다. 속 일반인 나뭐어대아이고 있어. 들로들러오죠 아니 가면할수록 진짜 오, 느껴지는 것 같아.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동네 친구들이나 그 어렸을 때 함께했던 추업이 음, 제일 좋지. 거거 그냥 잖아이해 오우 감이 나. 아주 좋네 응. 형형이 서로 팠어 아, 아, 뭐야, 완전 한국 전용... 다른세살 말고? 뭐야? 다른 어. 음, 완전 다른걸 음, 만나짜 음, 아, 그거는 나중에 말키려고 어. 아 말해 케이타야 데지케이타에서 케이타 응. 괜찮다 타하아예 아, 아, 아, 아. 아, 그래. 어. 아, 같이 룰래? 예쁜 애가 예가 좋아 기 그래서 그 공기들을 예. been... 그 예. 어 나가 손으로 되게 많이 가지고 안전평가 중학교 3학년과의 동창을 오랜만에 만난다는 것은 사실 실로 되게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각자 제갈 길, 둥지를 떠나 제갈 길을 간다. 이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친구들이 다들 이제 대학 졸업하고 각자 할일 가니까 동네 친구들, 어렸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낸 친구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생각해보면. 사무실 이렇게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 h a t 이죠재 a n 말 m a